그래서 영상에선 다루지 않는, 책에선 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어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진짜 자식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남이 일을 시키지 않지만요.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운 자체가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땐잘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어, 원래 이제 외부의 기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기고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돈슐랭을 회차마다 직접 원고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내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했죠 근데 방송 내용을 그대로 쓰면요 사실 이게 누가 읽겠냐고요 그래서 영상에선 다루지 않는 책에선좀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려고 노력을 했죠 방송은 회당 10분이라는 이제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뭐 댓글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를 왜안 해주시냐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말 못하는 것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하지 못한 의견들을 책으로 이제 넣어서 하고 싶었던 거죠. 좀더더 더 깊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시야에서 조망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이제 세 번째 책이죠. 지금 살아남은 승자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장은 아예 돈슐랭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다뤄버렸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불편할 정도로 뭐, 뭐, 뭐 많은 건 아니에요. 정말 드물게 한두 분씩. 그리고 그런 걸 신경 쓰고 돌아다닌 건요, 진짜 자의식 과인이에요. 알아보신 분들도 있지만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있는데, 식당이나 어디 카페 가면은 가끔씩, 어, 어, 저 돈슐랭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고, 주로 식음료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니까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걱정해서,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어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진짜 자식 과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 바비위키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뭐, 알리,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요. 보통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프리랜서를 부러워한 경우를 많이 보시죠. 왜 부러우냐고 물어보면 보통 두 가지죠. 일단 버는 돈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 운용이 자유롭고 아무데서나 일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일단 버는 돈을 얘기하자면 아, 아마 프리랜서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하든간에 안정적으로 이제 그 나오는 급여는 굉장한 힘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 얘기를 해볼게요. 어, 아무데서나 이래도 되고 시간 운용이 자유로운 거뭐 이거 부러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해보면 해보면 아니에요 일단 이제 사무실 안가는 거 사무실 안가고 카페에서 글 쓰시잖아요 어우,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할수 있는게 부러워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요 제가 2019년에 이제 두번째 책인 멀티팩터를 쓸때 스타벅스에서 글을 다썼었어요 근데 글이란 게 이제 뭐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서 글을 써야 돼요. 근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 스타벅스에 가서 글을 써야 되니까 그때 어땠냐면은 스타벅스 문을 열는데 허우! 씨! 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출근이랑 똑같아요, 그냥. 스타벅스 직원의 눈이 마주치면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어요. 어우, 저분 또 출근하셨네. 그냥 사무실이 아닐 뿐이지 일터로 갈 때의 스트레스는 모두 다 똑같아요. 시간 운영이 자유롭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뭐 내가 이제 뭐 놀고 싶을 때는 놀순 있죠. 근데 대체로 계속 일을 하게 돼요. 일이 빨리 끝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써져야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선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료조사를 하는 것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조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뭐 누가 일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프리랜서의 특성상 이제 계속 일을 하게, 하게 되는 거에다가 시간 운영이 자유롭다는 거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일을 하게 돼요. 보통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제 그런 덕목? 이 중에 하나가 성실성이라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남이 일을 시키지 않지만요.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뭐, 직장에서요, 이제 누가 일을 시키니까 거기서, 아, 시키니까 하는 거지만은, 프리랜서는 그걸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놀고 싶지만은 그걸 참으면서 나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좀 많이 고독할 때가 많이 있죠. 친구가 있고 없고가 상관없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만 일을 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죠. 물론 한두달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은 정말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얘기하시죠. 어, 사람하고 맞추기 싫다. 근데 하지만 아예 없어지는 것도 오히려 우울해지기 쉬워요 적당하게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루키도 그렇고 뭐 작가 중에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게 그것 때문이 생각해요 체력도 체력인데 활동적으로 하지 않다 보면 우울이 찾아오기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일을 할수 없게 되고요 저는 사실 이제 또 생각해보면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1년에 매년 나오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대부분 1세를 못 넘기고 사라져요. 1세를 넘기는 것도 어려운데요. 1세 찍는 걸 넘어서 잘 팔리고 베스트셀러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첫 책에서요. 전 나름대로는 시기가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이 그때 막 1년에 17%씩 오르던 시기였다 보니까 제 책이 좀더 화제가 되었고 그랬던 거죠. 시기가 잘 맞았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도 이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책을 내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제가 겪었던 운적인 요소들이 뭐였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운이 좋아서 이제 중요한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잘 풀리긴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아닐 수가 있어요. 프리랜서로 살아남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요. 정말 근면 성실해야 돼요. 약속이나 마감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고요. 이게 마감을 이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많은데요. 마감을 잘해야 믿을만한 사람이 되고 신뢰할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계속 일이 들어와요. 한번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로 이제 낙인이 찍히면은 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두 번째 책 멀티팩터에서 다룬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잘 됐다고 하지만요 노력은 사실 최소한의 요소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지 노력만으로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돈슐랭에 들어간 것도 사실 우연적인 요소죠 우연의 우연의, 우연의 우연이에요 만약 그 당시에 CBS에서 정관영 선생님 방송을 안 그만두셨다면 은 저를 섭외하셨던 작가님은 계속 거기 있었을 것이고 일사일4에선 저란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비된 자만이 운을 쟁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도 실력이다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운이란 게 내가 다가온 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완성된 시점에 다가와야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준비 안돼 있을 때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운 자체가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땐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제가 겪었던 그 국면마다 운이 따라졌고 그것 덕분에 잘 풀렸고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사실 저는 되게 일이 많고 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 없이 살고 있고 사실 제가 일을 끝내는 시간이 곧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되게 바쁘고 힘들긴 한데 저는 그래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실 제가 농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프리랜서의 살림에서 죽음은 두 가지라고요 아사 아니면 과로사 아사보단 과로사가 좀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100년 후에 살아남을 기업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코카콜라 고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